조직 하나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전설의 암살자 숙희 이후 그녀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나랏밥 먹고 사람을 죽이는 암살 전형 공무원으로 스카웃됩니다 양쪽 각막을 시큼하게 쪼아주는 강렬한 액션 달팽이관을 격하게 뒤흔드는 호쾌한 연출이 전립선 끝자락을 짜릿보짝하게 휘갈겨주는데요 1인칭 시점으로 펼쳐지는 70대 1의 오프닝 시퀀스 존닉에서도 오마주되었던 바이크 추격 신과 버스 안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옥비니 무쌍 등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후끈한 액션이 세상 쌈박하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액션 영화의 팬이라면 멀미약 원샷하고 자신있게 도전 살인청부기업의 프로암살자였던 지형도 과장 하지만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언제나 그랬듯 그 또한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로부터 제거당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 험난한 해고처리를 맡게 된 것은 지형도의 부하직원들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 뼛속부터 킬러였던 지형도를 잡기에는힘이 역부족이었는데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전대미문의 하극상 액션 그 눈물 없인 볼수 없는 직장생활의비애가 화면 한가득 애처롭게 펼쳐집니다 그 거야. 그, 그, 그, 그 면정학은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출신의 무자비한 털보입니다. 조선족들을 한국으로 밀항시키는 미립국 브로커로서 납치와 폭행, 청부살인 등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않는 탁한 눈의 광인인데요. 천진난만하게 사람을 찍어주기는 도끼의 달인이며 사람을 썰어서 개먹이로 던져주는 아름다운 강산의 금수같은 새끼였죠 나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대가리 따어버리고 나머지 개조라 이후 자신을 제끼러 온 조폭들을 상대로 소뼈 무쌍을 시전 으악! 말 그대로 피와 살이 난무하는 역광광 대잔치가 펼쳐지는데요. 등장하는 모든 신의 곱창이 난무하고 선지국의 내장탕을 말아먹던 연변의 최강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 아닐까요 평범하고 소심하지만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열혈순경상환 어느 날 자신의 사수와 순찰을 돌던 중 동네 깡패들에게 다구를 처맞게 되는데요 아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아, 뭘봐이새끼 봐? 뭘봐뭘봐이새끼뭘봐이새끼 아, 이후 존예 쌈자할 의진을 만나 무술계의 입문 본격적으로 무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나날이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결국 상황은 무술의 쌉 고수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후 자신을 괴롭혔던 양아치들과 동네 고깃집에서 운명적으로 조우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술 실력을 뽐낼 때가 왔습니다 시원하게 장렬하는 사이다 선빵 내가 잘못돼가지고 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야! 아! 아! 야, 유정아! 어? 쉴새 없이 처맞는 깡패들의 모습에서 짜릿한 쾌감이 오지게 장렬하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라? 즐기긴 개뿔, 뒤지게 맞는 거죠. 물오른 상완이의 매운맛 리벤지가 야무지게 펼쳐집니다. 기대 <목소리나> 이상이네. <목소리나> 초능력소녀 구자윤이 선보이는 전대미문의 먼치킨 액션 자윤은 초인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슈퍼 휴먼으로서 유전자 조작과 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최강의 인간 병기입니다. 어린 시절 연구소를 탈출하여 자유의 몸을 얻은 뒤 십수년간 정체를 숨긴 채 세상 귀요미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자윤의 정체를 눈치챈 괴한들이 급습 본격적인 양민학살 액션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껏 본적 없었던 스펙타클한 액션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정수리 한가운데를 장작 배듯 후려 갈기는데요 특히 귀공자역의 최우식과 벌였던 1대1 결투씬은 글자 그대로 언빌리버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화끈했던 최고의 맞장신을 선보여 주었었죠 전투력 만렙직은 슈퍼한 초인들의 알콩달콩한 피칠갑 대잔치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전당포 아저씨가 옆집 소녀 소미를 구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합니다 칼리아르니스를 기반으로 한 실전 무술을 선보이며 빠르고 날렵하게 적들을 제압 말 그대로 박력이 차고 넘치는 화끈한 뚝가 패기를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액션 장면을 특별한 대역 없이 원빈 혼자 뚝딱 특히 터키탕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다대일 결투씬은 한국 영화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죠 얼굴도 존잘인데 심지어는 싸움 실력도 존잘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었던 최고의 액션이 펼쳐집니다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이 혹독한 입산 수련을 마친 뒤거지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푸시업을 조지고 맨손으로 바위를 부수는 괴력의 사내. 그동안 갈고닦은 화끈한 무술 솜씨로 일본 최고의 도장들을 하나하나 박살내기 시작하는데요. <목소리> 전자놀이를 좌우로 돌려차는 미친 타격감 비브라니온 뺨치는 강력한 돌주먹이 비수와 같이 바람을 가르고 적들의 강냉이를 남김없이 털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펼쳐지는 일본 최고의 고수 가토와의 대결 영양가 없는 잡졸부터 모조리 처리한 뒤 최종 보스 가토와의 마지막 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정두홍 감독이 만들어낸 통쾌한 액션 리지 시절 양동근의 묵직한 연기가 액션씬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만약 당신의 핸드폰에 배민이 깔려있다면 강력 추천 어린 시절 중마고우였던 태수와 석환 어느 날 고향 친구인 왕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이를 파헤치기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결국 오랜 추적 끝에 사건의 범인이 피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 하지만 피로 또한 두 사람의 오랜 친구였는데요 자그마한 조직을 이끌며 온갖 깡패 짓으로 동네를 장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제껴버릴 만큼 굉장히 냉정하고 잔혹한 새끼였죠 결국 썩어 빠진 피로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태수와 석환 이후 사시미와 주먹질이 격하게 난무하는 최후의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소화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세상 레트로한 패싸움 대잔치 유승환 감독이 선보이는 초 리얼 타입의 생짜 액션이 화면 한가득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마지막은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올드보이의 원테이크 액션 씬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15년을 갖춰 지낸 주인공 오대수가 자신을 가둔 배후를 찾아 복수를 감행한다는 내용인데요 15년간의 상상훈련을 통해 전투력 만렙을 달성 자신을 가로막는 오만 잡졸들을 상큼 발랄하게 까부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개기는 놈들에겐 원펀치 3 강냉이가 노머쉬로 장렬 <놀람> 주먹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참교육이 아이들의 싹수를 떡잎부터 후려치는데요 이후 자신을 가뒀던 사설 감옥에 간신으로 침투 무려 1홉명의 깡패들을 장돌이 한 자루로 요리하게 됩니다 뛰어난 연출과 수려한 미장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빈틈없는 액션이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놀람> 의외로 효과가 좋았던 15년간의 상상 훈련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었죠 15년 동안의 상상 훈련 과연 실전에 쓸모가 있을까?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 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